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주연신당 지연입니다. 여름휴가는 어디로 가세요? 여름휴가 기도가죠. <웃음> 기도가 이거예요. 아그아청 청송에 시어머니가 그쪽 고향이거든요. 네. 그 시골에 가서 놀자고 함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 청송 아, 응. 안동 아니었어요? 막그 근방에. 아, 어. 어. 진짜 누가 있어도 신이 곧 내려올 법한 동네야. <웃음> 진짜로 <웃음> 산천이다 그냥 웅장해. 와 산산산산산산산이야. 아 그래요? 와, 아, 그래요? 어. 아 거기 갔다 오실어요 우리 집도 꽤 안쪽이잖아. 네네네. 근데 시, 이제 엄마가 오면서 야너 도시 사나야 <웃음> 이렇게 아, 해서. 아 진짜요? <웃음> 음. 자,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자 오늘은 네. 제가 사주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사주 두 개? 네. 음. 여자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뭐 이성적이, 음, 이성적인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는지 좀이 사람이... 여자가 얘기해.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네. 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음, 가져와봤어요. 음, 음.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음. 할게요. 네. 남자가 네. 어,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건가? 아픈 음, 건가? 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이 자꾸 이.. 이 주위로 눈물이거든? 음.. 음.. 근데 좀 많아. 우는 사람이. 아.. 그래요? 음.. 음.. 음 사고인가? 음, 음.. 뭐 그런 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남자를 남자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여자가 울어 음. 여자가 어 뭐라 그럴까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여자가 쉽게 우는 여자가 아닌데, 아. 이 여자가 좀 독하거든. 네. 독, 어, 원래도 좀 강단이 있고, 네. 어, 그리고 잘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무는 스타일의 어떤 성품의 여잔데, 음. 이 여자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 같아. 나, 아. 남자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남자는, 음. 죽은 사람 같아.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뭔가 느낌이 없이 주위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 같아. 아 어... 보통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이제 몰라. 나안봐 이런 거 이런 느낌도 처음인데. 아, 너, 그... 너... 그래요. 음. 어 여자가 그러면. 남자를 지금 현 상황 말고 음. 좀 바라봤던 시선은 좀 어땠을까요? 음... 여자는 네. 어, 사실 남에게 막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 이 여자는. 음. 자기 어떤 성적, 자기 어떤 실력, 자기 어떤 능력,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 음. 나한테 헌신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걸로 있는데 이둘 관계에서는 각자예요 음... 일단은 이 남자의 이 그냥 성격만 먼저 보자면 이 남자는 외부적으로 자기 일에 좀 멋져 지고 싶은게 있어 네네네. 이 남자의 지난 날들을 들어가보면 꽤나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네. 꽤나 자기가 음~ 대우받으려고 자기가 어~ 뭔가 해보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만 된다면 국회까지도 나가 볼수 보고 어, 싶을 정도로 네. 자기 위신이 계속 뭔가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아 그까 그러니까 니 욕심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것에는 뒷전인데 둘 네. 사이가 음~ 무슨 사이지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관 관계 이게 뭐식인 건지 아니면은 뭐 여, 여자친구 식구 식구, 식구. 어. 그러면 이 남자가 외부적으로 밖으로만 충성심을 다하기 때문에 음. 내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군대식이 없다고 보여주면 되죠 음. 군대, 군, 굉장히 내가 내가 밖으로 펼칠 때 규칙이 어긋나고 뭔가 음. 어긋나 버리면 네. 이 내부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부에서 더 강하게 쪼았던 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음. 이 여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지랄이냐 너나 어. 행동 똑바로 해라 나는 똑바로 하고 있다 이 여자가 스스로가 똑바로 하는 게 있어 음. 누굴 실망시키는 편이 아니야 음. 너나 너, 나가서 살아 그래도 그 어물쩍 하다가 반성하고 들어오는 이런 FM 성품 성품으로 보이거든 여자가 네네네네. 근데 남자가 거기에서 더더 FM이 해야 돼더 강하게 해야 돼막 이렇게 막 뭔가 이제 규칙을 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원망이라고 보여져요. 원망, 원망. 여자가 원망. 그러니까 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르게 해석했잖아. 나한테 잘해준 거 얘기하지 마. 나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게 원했어. 나는 내가 원래 잘하는 스타일이야. 누나 잘해, 음.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들어온다고 보면 아, 되는 거지. 진짜요? 그래서 아예 남남 북력처럼 성품이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지. 어, 그러다가 음.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이 식구 안에 이 여자가 도, 여자가 이, 이 여자가 돌볼 수 있는 돌봐야 되는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네. 이 남자랑 더 크게 어긋났다고 봅니다. 아, 진짜... 음. 남자분은 그면이 여자분을 그냥 관심이 없는 건가요? 음.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분은 그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은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순서가 자꾸 어긋나고 또이 이 여자가 만약에 자식이거나 어떤 가족이거나 이런 뭐뭐 뭐 동생이거나 이랬어 넌내 거니까 조금 잠시 미뤄둔 거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은 있어. 맨이 남자가 뭐 이렇게 막 자기만 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음, 의도치 않게 자꾸 어긋나니까 한번왜 라이어 라이어라는 말이 있잖아 한번 음. 거짓말을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음. 또 거짓말과 거짓말하는 것처럼 음. 자꾸 이 남자가 수습하려고 들면 들릴수록 계속 이 남자 인생 꼬여버렸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음. 음, 남자분은 맞아요. 선생님이 느끼신 게 맞나 봐요. 그 지금 돌아가시고 죽은 사람을 어머 어떻게? 어, 나 근데, 죽은 사람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아 그래요. 고 서세원 씨 음. 그리고 그 여자분은 따님이야 따님 서동주라고. 아 소름 뀌는 풀로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자분 이 변호사 아니야? 그 변호사인데 막 아무튼 뭐아 그쪽으로 빠졌구나. 네, 막, 아, 뭐, 지금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음... 그 서대현 씨가 의료 사고라는 얘기가 지금 막막 음. 계속 돌고 있어요. 음. <웃음> 그래서 그 병원도 지금 폐업을 해버렸지. 캄보디아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딴 얘기 그런. 네, 어떤 좀좀뭐 어떤 게좀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 한번 가져왔어요. 음. 지병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남자가 지병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네. 이 남자가 꽤나 자기가 좀 살, 살고 살 싶었던 이 목숨을 구월하는 사람 중에 또한 명이야 아, 해보고 싶은 게 아직 더 많고 네, 네, 네, 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 자기가 많이 이 사회적으로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많은데 음... 이 남자가 음 진짜로 뭐라 그럴까 죽을 목숨이어서 죽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죽을, 어. 우리가 그 운명을 다해서 죽었다기 보다는 어. 정말로 뭔가 휘말려서 어. 하는데 이 남자의 그 죽기 전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네. 누군가가 타살했다고 보기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왜냐면 굉장히 그 앞전에 분주하게 움직였고 다들 놀란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내가 투약했던 거랑 뭐 지병하고 마찰이 됐든지 네, 네. 아니면 거기에서 좀 독한 약을 써서 또 마찰이 됐든지 음. 아무튼 이 남자를 두고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보이고 음. 또이 남자가 또이 남자를 조치하려고 꽤나 노력을 했던 것들도 보이고 네, 네, 네, 네. 그런데 아마 그 나라의 의료시설이 음. 매우 취약하여 네, 네. 급, 어떤 급발진 사고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 어, 네, 네.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쉬쉬한다면 그 약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 병원에서 쓰지 말아야 될 약을 썼을 음. 수도 있고. 그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랑 이혼하는 과정에서 막 폭행도 있었고 너무 안 좋게 좀 헤어졌어요. 음. 그 사이에서 이제 서동훈 씨는 당연히 뭐저 같아도 엄마 편들지. 아, 음, 당연히 엄마 편되겠죠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 있어요. 과연 여자분은 이 남자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이거를. 이 딸이 네. 아빠를 어떻게 생각을 네. 할까? 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세현 씨도 서정희 씨도 서정희 씨 맞죠? 맞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서정희 씨도 서세현 씨를 만나서 괴로웠겠지만 서세현 씨도 서정희 씨를 만나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뛰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네. 하나는 빨리빨리 진도를 빼고 싶은데 하나는 꽃을 꽃을 좋아하고 네. 하나는 느려, 느리게 려느 되니까 이게 네.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면 정말 온전한 성격 차이인데 네. 아마 서세원 씨의 어떤 소유욕 그 억압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두는 습성이 네. 이 많은 것들을 망쳐나가지 않는 악연이었다고 보여져요. 어... 거기에서 서동주라는 사람은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인데 네. 자기가 보기엔 한없이 엄마는 여렸고 또 엄마랑 또 관계가 또 가까웠고 음.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 꼴을 못 보니 아버지가 미울 수밖에 없고 음. 또 자기가 들을 땐 서세현 씨가 맨날 서정인 씨한테 욕을 하거나 구박을 하거나 꾸짖거나 하기 음.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또 그냥 남성혐오처럼 들어갔겠죠. 네, 뭐 서, 서동중 씨가 서세현 씨를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엄마가 한몫했지 뭐. 음. 엄마가, 엄마가 한몫하여 아버지한테는 미움이 더 컸다고 보면 되는 거지. 어.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이 만나서 악, 악법으로 간 거예요. 서로가 아. 고대, 서, 이 사람도 서세원도 사랑생전에는 이 가정을 두고 매우 고, 고민했다, 음. 매우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음. 또, 어, 아내분도 그렇고, 자식 또한 괜찮을 수가 없고. 어. 음.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엄청 어려웠대요. 음. 네. 그 정도로 뭔가 금전에 대한 운이 없었을까요? 왜냐면 그전에는 되게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없어진 건지 본인이 뭐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금전 운 자체가 좀 없었던 건지 무언가 계속 투자했던 걸로 보여요. 음... 무언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해볼 다시 일어나보려고 계속 무언가를 투자했던 걸로 보이는데 음... 자기가 이제는 대중적으로 나설 수가 없으니 음... 어떤 대중을 내세워서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네. 금전의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져요. 하... 아, 진짜... 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서세원 씨한테 돈 빌려 간 사람들이 땡큐지 뭐. 왜 그게 봤을 때는 음. 뭐 이름이 나게 빌려 갔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음. 그러니까 몰래 몰래 뭐 넣었거나 여기 뭐그 캄보디아 명의로 무슨 사업을 해 보려고 했거나 음. 그래서 음. 돈을 줬다 이제는 뭐 그거는 받을 수 없는 음. 그런 음. 어디 묶인 돈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 서세현씨가 재원을 했어요. 음. 아 재원했어? 네, 그 누구랑?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는데 음. 재원을 했어요. 음. 근데 뭐이 유명인 말고요. 재원을 일반인? 재원을 했는데 음. 사실 그 빈소에서 뭐 마찰이 있었나봐요. 서동주씨가 뭐 오해는 풀었다고 하는데 음. 그 서동주씨가 지금도 뭔가 그 서세현씨를 되게 미워하는 마음이 클까요? 음, 아니, 많이 녹은 것 같아요. 효동주 씨는 이렇게까지 되길 바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지난, 어린날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예뻐했고, 또 좋아했고, 또 아껴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뭐, 그, 뭔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들어주고, 응?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이 그리움으로 또 변할 거라고 보여져요. 음, 불쌍하다. 해요. 이게 마지막으로 뭐 고인을 빌면서 마무리할까요? 음, 음, 죽은 사람은 갖고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되는데 또 서동주 씨가 엄마가 또 아프잖아, 그렇지? 음. 또이 빨리 회,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그리고 서동주 씨는 공부를 좀더 하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져요. 머리가 좋고 워낙 음. 이 개인적인 어떤 성품, 알아서 잘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을 때는 아마 구설이 적지 않고 또 본인 스스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냥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좀 좋다고 보여져요 교수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